슈와워는 너를 위해 시계의 그림자가 <웃음> <누가> <웃음> 이런 시간 살짝 더 받아볼게요. 예, 바로 겠습니다 클릭, 클릭은 요거 괜찮으신가요? 아, 예, 나쁘지 않습니다. 그 예. 요거 에코 없어도 됩니다. 아, 네. <웃음> 예. 에코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<웃음> <멋있다. 웃음> 감사합니다. 수 없는 벽에 바다를 지나